저희 앞 치만 생겨 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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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어떻게 저러고 죽어? <웃음> 뒤지거 거기는 거기어 거기는 어? 이지 말까? 왜? 이자는가여가 있어 여여가리 떠다니는 그 마치 너도 구름다. 여기 와서 먹어본 거야? 아니 아니 아 좋아, 좋아 예쁘다 대기중인 그룹님들께서는 이번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, 아, 또... 다시 한번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쇼핑스에 스피리스에서...